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전 남친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남친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외하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가 후회하면 돌아오겠지 하는 것과 어차피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혹은 쓰레기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복수 심리를 갖게 되는 경우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경우나 복수심으로 스크래치를 주고 싶은 경우나 기본 원리는 동일한데요 기본 원리 세 가지는요 궁금증 유발과 질투심 그리고 항변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이세 가지 중에서 궁금증 유발과 질투심 유발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 이것은 좀 생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많은 연애 고수님들께서 재회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다뤄주고 계신데요. 문자나 카톡을 어떤 내용으로 다루느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 재회를 원하는 분들이나 복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전 남친하고 연락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만약에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도 먼저 연락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거든요 복수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복수가 아니라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데 비참하고 쓰린 내 속내를 토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어쩌냐고요 연락도 안 되고 만나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오게 해야 되고요 그놈이 날 만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수도 진짜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궁금증 유발과 질투심 그리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SNS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대체로 전 남친도 요전 여친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는 해요 착한 놈들은 요 자기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못된 놈들은 요 자기 없이 아파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라도 궁금해하거든요 물론 현재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정치를못 차리는 경우라면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차피 내 SNS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SNS에 내 소식을 올려놓는 게 좋겠죠 이미 한번 사귀었던 사이기 때문에 인맥들이 서로 교차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교차되는 친구들의 SNS에 내 소식을 올리는 거예요 내 친구 땡땡이가 드디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 하는 식으로 남기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SNS에 남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비치면 어, 전 남자친구가 돌아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해오거나 제외를 못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간혹 소심한 남자들은 연락을 못 해올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소심한 남자들은요 여자가 제외를 원할 때 그 제외에 응할 확률이 높아서 대부분 제외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미 전 남친이 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만나고 안 만나고는 남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기가 갑인 걸 본인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내 전여친이 남자친구를 새로 사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 남자친구인가? 설마... 아니겠지? 나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었어? 이런 궁금증이 유발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돌아올 여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남자친구의 사진을 안 올린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 당하고 살 운명인 거죠. 다른 남자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으면 남자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다 하고 살죠. 그렇다고 꼭 남자친구를 진짜 사귀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대역으로 남자를 섭외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잘생기고 젊은 남자로. SNS에 새로운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 나는 남자가 등장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오거나 말을 걸어오기에 딱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즉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남친을 연상시키는 SNS 사진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명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전 남친이 내 SNS에 들어와서 커피 두 잔이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과연 아 남친이 생겼구나 라고 연상하게 될까요? 물론 궁금증이 유발될 수는 있지만 남친도 아닌데 괜히 물어봤다가 전 여친이 어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는 라거 질투심이 느껴지고 있다는 라걸 보여지게 될까봐 연락을 안 하게 되겠죠. 전화를 걸어오거나 연락을 해올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남자를 등장시켜서 남자친구의 포스가 느껴졌을 경우에 나한테 남자친구 사귀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남자친구 아닌데? 라고 말을 해도 아난 남자친구 새로 사귄 줄 알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축하하려고 물어봤어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어 사귀고 있어 라고 말을 해도 잘 됐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는 뭔가 여자에 대해서 미련이 남고 있거나 질투가 생겼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도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자기가 갑인 줄 알았던 전 남친은요 정확하게 믿지지 않고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마무리까지 다 준비해야 연락을 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NS에 작업을 하고 싶다면 웬만하면 남자친구 포스가 풍기는 그런 것들로 작업을 해야 빠른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먼저 연락을 해올 명분도 줄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궁금증이 유발되면서 살짝 질투심도 생기게 됐을 텐데요 이미 재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전 여친이 자기와 아직도 재회를 원하고 있다고 혹은 내가 전 여친에게 상당한 매력을 가진 놈이라고 그런 무의식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 내가 아닌데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내 자리에 다른 놈이 들어왔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발 심리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궁금증과 질투심을 충분히 유발했다면 이제 항변하고 싶게 만들어야겠죠. 역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SNS 작업을 하거나 남친과 연결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작업을 하는 건데요 전 남친에 대한 직접적인 맹비난은 아니지만 그놈이 그리 좋은 놈은 아니었다는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남친 같은 놈이 아닌 제법 괜찮은 놈을 만났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는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오늘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 이제야 참된 사람을 보게 되는 눈을 가진 것 같다 이런 간단한 글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친에 대해서 별로 미련도 없고 그런 놈은 빨리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덕분에 남자 보는 눈이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게 내 주변 사람들이나 SNS에 내 의사를 전달해 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컨택할 때는 기왕이면 전 남친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이런 말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전 남친 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 남친이 이런 메시지를 보거나 듣게 됐을 경우에 마치 그냥 한말 같기도 한데 뭔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엔 내 비난이라는 찜찜함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나를 뭔가 항변하고 싶게 돼요.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놈아니 라는 생변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한다는 거죠 이런 절차대로 했을 때전 남친이 연락을 해왔을 경우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쉽게 시작한 거 아니고 나도 너를 쉽게 포기한 게 아니야 노력할 만큼 했고 그러나 문제는 너한테 있었어 그건 좀 풀고 가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들어주시면서 부인도 하지 말고 긍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찜찜하게 그런가보다 하고 만들어줘야 남자는 계속 찜찜이 하거든요 전남친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심경 격리를 할 때는 우연적으로 만났을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전남친의 친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날 날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전 남친의 친구들 여러 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동안 너희들 덕분에 내가 남자친구하고 재밌게 잘 지냈었어 그리고 너희들도 참 좋은 녀석이었어 이런 말들로 그 친구들을 꼭 치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은 여자 개념 있는 여자로 그들에게 정립될 거고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남자친구를 더 나쁜 놈으로 더 악한 놈으로 만들어서 그들 머릿속에 남기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받았던 그 느낌대로 전 남친에게 전달하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그 친구들에게 내 매력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좋으니까 당연히 예쁘게 꾸미고 가셔야 되는 건 잊지 않으셔야겠죠 일단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다면 긍정적인 신호로볼수 있어요 적어도 나에 대해서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여전히 자신은 나에게 좋은 남자로 기억을 남기고 싶다는 라 욕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 앞에서 애써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그래서 네가 오해했던 거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오해가 많았었네 그런데 뭐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그냥 너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쿨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네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중간중간에 상황을 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좀 기다리게 그리고 만약에 나가서 통화를 할 때는 어, 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나한테 3분 있다가 2분 있다가 한번 전화해줄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전 남자친구 앞에서 걸려온 전화를 상냥하게 받고 사랑스럽게 받아주면 남자친구는 질투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나에 대한 매력을 새로운 각도로 다시 발굴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내전남자에게 충분한 고민을 안겨줬고요 내 매력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 있을 거예요 복수심에 스크래치를 주고 싶었던 경우에도 이 정도만 되면 내가 그동안 저 여자에게 갑인 줄 알았고 저 여자친구는 나 없으면 못살줄 알았고 그리고 그 자리는 나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자리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할 거고 그동안 뭔가 나 혼자 또 연연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 속이 좀 상할 거예요. 여전히 나는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의 상황에 맞게 잘 컨트롤하면 될것 같고요 복수가 목적이었던 분들이라면 이후에 전남친이 나에게 연락을 해올 때일시을하든지 전화를 차단하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서 좀이따 다시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전화를 안 하는 방법을 통해서 희망고문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전 남친이 뭔가 나에게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면서 나한테 다시 연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남친의 프로포즈나 고백을 잘 녹음하시거나 증거를 남겨두셨다가 현재 사귀고 있는 여친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면 대박 복수가 되겠네요 상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적당한 복수는 필요해요. 그래야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어, 단순히 내가 재회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라면 복수 자체는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연인끼리 사귀다 헤어지는 일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생기게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요. 그동안의 추억이 있어서 그걸 잊는다는 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재회를 하면 뭘 얻을 수 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